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하나씩 살펴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120문이에요 제가 읽고 우리 같이 함께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 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성화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할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기도를 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쳐주신 주기도를 배우면서 아, 이거는 음, 어, 해도 되고 어, 또 수준이 되는 사람만 하는 것이고 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기도를 에, 사모하고 이 기도로 자라가고 이 기도를 네. 하며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어.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은 가장 정확한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 예. 예. 기도다운 기도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는 기, 그 기도다운 기도를 했는지 예. 기도답지 않은 기도를 음, 해온 건지 예. 하나하나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 이 120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명하셨는가 라고 한 것에 대한 답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앞부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예, 기도다운 기도를 하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어, 예, 그게 뭐라고요? 예, 기도의 기초래요 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정확한 기도, 성화의 기도, 기도다운 기도를 하기 위한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 기도의 기초래요 기도의 기초. 근데그 기도의 기초가 아,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와 같은 무엇과 뭐라고 되어 있죠? 공경심과 신뢰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공경심과 아, 신뢰에서 어, 기도가 아, 시작돼야 된다 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기초가 뭐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쉬운 예로 이제 건강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네, 아파요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의심이 들지만 예,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어, 기도를 하는 거 어, 이게 그 성화의 기도 기도다운 기도의 출발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의심 들지만 그래도 믿습니다라고 출발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서 출발돼야 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 병에 대하여 이 건강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이 건강의 문제, 이 병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병을 허락하신 거다. 여러분, 이 여기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이 병을 건강을 기도할 때 여기가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내게 겪게 하셨다. 이게 출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으로부터의 기도의 시작이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들어가지 않고 다짜고짜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셔야 그 다음부터 이제 붙어지는 게 있죠. 그래야 제가 하나님 건강해야 교회 가서 청소도 할 거고. 내가 어? 신방도 할 거고 붙이는 거죠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중과 생각은 애시당초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의미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분명히 아시고 신앙하셔야 됩니다 개혁신앙의 파운데이션 모토 두 가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 해석을 개혁신앙은 오직 성경을 가지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어요 보세요. 말씀이 그러한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는 일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뜨겁게 하면 하나님의 뜻은 A였는데 기도를 하니까 B로 바꿔지는 일이 있다? 없다? 답은 저는 항상 2번이에요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천지가 개벽하고 여러분이 뭐 아무리 여러분의 그 자해를 한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신 선하신 뜻은 여러분의 안달, 복달,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에도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내가 해서 그게 됐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절대 아니에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안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내 생각과 나의 원함을 갖다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 가지고서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확신, 기도의 신뢰 이렇게 쌓여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끌어안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확신 있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어, 기도다운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출발이라고 했어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에 대한 다리가 쩔뚝거리면 그 다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평생 지팡이만을 의지하면서 절름거리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 뜻을 만나는 거예요.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듯이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만을 신뢰하고 살던 데에서 내 힘이 박살나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지팡이 머리에 온 몸을 의지하여 힘을 거기다 두고 살 수밖에 없게 한그 하나님을 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신뢰가 두터워집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든 그 문제에 대하여 도구에 확실한 기도를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경혜를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 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120문을 같이 한번 읽고 한번, 120문 다시 한번 보세요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에,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어 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의 서문을 시작했어요. 기도의 기초라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명하셨는가에 대한 답이 나타나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할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예, 그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버지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여가 제일 먼저 나오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 명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라고 명하셨죠? 누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 뭐라고 우리에게 부르라고 명하셨어요?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문 23장 9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땅에 있는 자가 아버지죠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지 말래요 이유가 뭐죠?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하여 어, 이게 원본이에요 땅에 있는 아버지는 복사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게 원상이고 원본이고 이게 참아버지예요 이게란 죄송합니다 이분이 참아버지세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그다음 보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셔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시죠 네,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땅에 있는 아버지는 에, 우리에게 그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변질되어서 못 줍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는 능력이 있고 하늘에 계시니까 초월자이시며 전능자이시고 능력이 있는 그분이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애틋함과 그필요를 알고 있듯이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의 필요를 간섭하신대요. 특별한 관계죠. 아주 특별한 관계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도에게는 누구를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아버지래요. 아버지, 이 아버지는 땅에 있는 아버지가 할수 없는, 잘못하게 잘못하는 것, 그런 하나님 아,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도. 복되고도 필요한 것을 주시는 능력 있고 자상하고 실력 있고 따뜻한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어,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셨을까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예수님은 부르라고 했지만 부르라고 했다고 그냥 불러도 되는 거예요? 부르라고 했으니까 부르면 그냥 되는 건가요? 근거가 있어야죠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에 있어서 정확 어떤 것도 막힘이 없는 뚜렷하고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죠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근거인지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아침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 붙잡지 마라. 어, 내가 어, 아직 아버지께로 어, 올라가지 않았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지금 내가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네,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자 어떻게 그이 근거가 어떤 근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예,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역의 완성이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붙잡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고 부활의 이 모습의 완성으로 하나님 보자 승천하여 하나님 보자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아내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뭘 받아내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내가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이 부활의 역사가 저 교회인 저들의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로 하나님 앞에서 확증을 얻으시는 거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예,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는 그이 이 다음 사건에서 우리는 그 바로 이제 도마에게서 예수님이 고백을 받잖아요. 주여, 너 만져봐 주는 참으로 그리스도시요 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함이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좀 깨끗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죄안 짓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 다 같은 말이에요 아들의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누구라고 했어요? 아들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죠. 성령님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보세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부르게라고 하는 이부른다에 누가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누가 부른다는 거예요? 마치시면 내일 저하고 점심 만나요.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누구예요? 부르게가. 모르셔야 되죠. 그 아들의 영입니다. 성령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누가 불러요? 성령이 불러요. 원어로 보면 이게 크라존인데요. 중성, 단수, 능동태, 현재 분사예요. 중성입니다. 중성.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중성이에요 바로 성령이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대요 성령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아버지의 탄식을 아세요 누구만이? 성령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부릅니다. 성령만이 아바, 아버지라 아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간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지 보세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양자의 영, 양자의 영 같은 말이에요 아들의 영, 성령입니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여기서는 크라조맨이에요 남성, 단수, 능동태예요 남성입니다. 단수고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지고 새로워지고 중생케 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기도 그부르짖음을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이 하는 그 기도를 한대요. 누가 예, 거듭난 내가 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사역게 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올라가면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완성하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도할 수 있게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정말이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성령이 했던 똑같은 부르짖음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살려진 우리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도대체 뭐냐 그냥 이방인들이 중원부원 하듯이 자신의 필요가 있으니까 막 이것, 갖,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간구하는 그런 그냥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 기도가 도대체 누구만이 할수 있었던 기도를 도대체 내가 그 기도를 할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르짖는 것을 나도 성령의 역사로 성령 안에서 그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바꾸고 무엇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는 이, 기도에 이본그 기도의 이본그 기도의 정의, 즐거움, 기도의 깊이, 풍성함 이런 몰라요 이런 것에 관심 없어요 내 형편만 아래고 내 필요만 채워지면 된다 이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다운 기도를 할수 있게 되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할수 있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분명히 아세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기도다운 기도. 성화의 기도인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가 하죠. 복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건강 빨리 문제 원활하게 신속하게 하나님 능력 있다며요. 이것도 도와주시고 돈도 주시고 어,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여러분 예. 이건 자기가 하는 기도예요. 이방 타종교가 하는 기도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다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내가, 내가 하게 되는 내 힘으로 이 더럽고 추잡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불러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바아버지라 부르시며 기도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서 성령의 기도를 하는 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당장 병고쳐주고 당장 돈 10만불 주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그 기쁨이거나 이게 기도의 응답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고급스럽고 깊이 있고 영광스러운 뜻을 알아가는 거, 신뢰가 쌓여가는 거예요. 신뢰가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제가 자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키웠을 때 제가 꼭 하는 아주 어 이렇게 저만의 그런 사랑 확인법 자녀들에 대한 나의 그 믿음의 확인법이 있었어요. 항상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고 제가 밑에서 뛰어내리라고 <웃음> 받아주겠다고. 근데 뛰어내리는 애가 있고 끝까지 안 뛰어내리는 애가 있더라고요. 안 뛰어내려요. 아빠가 여기서 다 받아줄게. 걱정하지 마. 네, 아빠를 못 믿어요. 좀더 이렇게 우람했어야 되는데. 뛰어내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뛰어내리기를 바래요 아빠를 믿고 한번 풍덩 빠져보기를 바라죠 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아래에서 받아준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올려놨어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는 것은 이거는 죽지 않아 괜찮아 내가 너가 나에 대한 관계야. 특별한 관계야. 이 관계를 누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내 뜻이 이루어질 걸.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땅에 계신 땅에 있는 부모는 그저 자기 기쁨으로 자기 확인으로 자녀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지만 하늘에 계신 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을 부모가 주, 주는 땅의 부모가 주는 것보다 가장 더 귀한 것을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신단 말이죠. 이, 이 기도에 에, 트랜스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기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기도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인의 기도는 정말 기도다운 기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에 내가 참여되는 거구나 성령이 하는 기도를 내가 하게 되는 거구나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맛보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어, 그리스도께서 어, 왜 하나님을 여기 보면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지만 그다음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아버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됐다고 했죠 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예요? 아니면 어, 어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죠? 네, 우리 아버지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어, 120문의 마지막 부분 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세요 어, 그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명하시지 않고 어,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말이 그, 그 짧은 주기도문 안에 아홉 번 등장합니다 우리라는 말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 우리가 아, 정말 그 하게 되는 성령의 기도 성령이 하신 그 기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는 우리의 이 기독교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교회적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여기 다 우리가 주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신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 우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이게요. 다 우리라는 것이 교회 교회적이에요. 공동체적이에요. 어, 기독교의 기도 또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기독교가 있구나 그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도 그것이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것을 아홉 번이나 이 짧은 말씀 안에서 반복하시면서 아, 이게 자아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아로 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구나 삼일체적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 말씀 잘 알죠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삼일체적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예. 예.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이렇게 공동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공동체적인 교회 안에서의 삶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교통하심과 상호 내주하심과 그 안에서 누리시는 것을 함께 성령이 교회 안에 주시는 것들을 함께 받고 교회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일체적이죠 고린도전서 12절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에 각 부분이라. 어때요? 어, 이게 그 탈무드에 보면 네, 머리가 두 개인 뱀과 몸통이가 하나인 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게 한 마리냐 두 마리냐. 네, 어떻게 확인했죠 뜨거운 물을 갖다가 한쪽 머리 에다가 부었는데 이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희죽되면 두 마리. 같이 아파하면 한 마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 다른 지체가 함께 그 고통을 느끼면 하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아, 에, 나는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 돼.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교회는요, 내가 홀로일 수 없는 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 하나만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해야 끝나요. 고통이 함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문제에 대하여 같은 교회 지체로서, 교회의 일부로서, 교회의 필요를 같이 느끼고 같이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공동체적이죠. 우리 아버지. 여기에.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이제까지 해왔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교회의 필요와 교회의 대표와 연관되어서 그 문제를 기도 속으로 들여다보셨나요 우리 아버지 하라고 할때 에덴개혁장로교회 덕 더 나가면 그, 교회의 특성인 이, 그, 통일성인 하나인 교회 보편적인 우주의 예,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로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된 이 교회 속에서 교회로 구원받고 구원받고 파송받은 그 존재로서 내 자신의 이 당한 문제에 대하여 교회의 필요와 교회의 대표성과. 교회를 생각하며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 문제를 간구해 보셨나요 교회와는 떨어져서 그저 나 하나 하나님 나만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어겨서 해달라는 거였죠 나 혼자 내 문제로만 기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의 어려움, 너의 닥친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를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도를 하는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회의 필요성에, 교회의 지체로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참 교회가 되면요 정말 에덴개혁장로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구속사역을 완성하셔서 세우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정말로 참 교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불쌍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렇죠? 참 아버지 참 남편 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덴 개혁장로 교회의 지체로서 어, 여기에 영광스러운 함께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기도의 영광스러움 안에 우리가 같이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한참 남편으로 만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참 가족이다. 어때요? 가족, 할아버지부터 해서 손주까지. 가족 관계는 어때요? 거기서 불쌍함이 있나요? 소외됨이 있나요? 어때요? 예. 와, 우리 교회가 참 교회였나? 왜 우리는 소외의식을 느끼고, 왜 우리는 여기서 불쌍함을 보지 못하고, 왜 우리는 여기서 내 필요에 대하여 교회의 필요로 여기서 같이 그 문제를 아파하고 돕질 못하고 있나. 그냥 정말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르나.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신뢰와 확신이 두터워져가는 그런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경외하게 만나게 하는 복입니다 이 은혜가 저희 안에 있어지고 에덴 개혁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참 교회로서 바른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가득 차지는 우리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권속으로서 세워져가기를 권하고 부탁드립니다. 같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나의 기도 생활은 이기적이지 않았나 자중심적이지 않았나 공동체적이고 성령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기도를 나는 정말 한 적이 있나 지금부터라도 어린아이와 지금부터라도 이기적인 아주 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를 버리시고 교회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기도로 여러분 해나가시기를 그래서 에덴개혁장로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따뜻한 한 천국 가족들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동안 저희에게 허락받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영광의 명분과 지위와 신분을 놓치고 너무나 가양을푸고 어리석고 불쌍하게 기도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보내심을 받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탄식하시며 아버지를 참으로 아바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나누었던 그 부르짖음을 이제 우리도 할수 있는 우리도 부르짖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만나도록 하는 확신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문제들을 던져주셨음에도 이 문제들을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기도 속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만 급급해왔던 그래서 기도가 주문처럼 기도가 갖고 있는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마치 숙제처럼 여겼던 것 하나님이 이 어리석음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다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기적인 자리가 아니라 교회로 나를 구원하시고 공동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시킨 이 일을 기도를 통하여서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개혁장로 교회가 천국의 가족처럼 서로를 정말 살피고 이안에선 정말 불쌍함과 소외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안에서 정말 한 천국의 가족이 된 것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함께 지체들의 고통을 나누며 지체의 영광을 함께 기뻐해가는 교회의 모든 이들을 세워가고 모든 것을 함께 기뻐해 누려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